정다빈씨에게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 감독님과 함께 작업한 소감 어땠는지? 감독, 감독님과 음 감독님을 이 작품을 통해서 처음 뵀는데 사실 오디션 때 제가 기존에 겪어보지 않았던 생소한 방법으로 1차 오디션, 영상 오디션을 했고요 음. 2차 때 이제 감독님을 오디션 보기 전에 화장실 앞에서 뵌 거예요. 네? 제가 그게 또 알고 있었는데 얼굴을 기가 이렇게 죽어가지고 "어, 안녕하세요" 이렇게 했는데 감독님이 이제 오디션장에 들어오시면서 "제 인사도 안 했어, 보내라" 이러시는 거예요. 오, 그래서 어. "아, 더 열심히 해야겠다. 어. <웃음> 아, 인사도..." 아, 감독님한테 그런 첫인상이 남겨졌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이 역할 꼭 해야겠다 어 그래요? 저는 되려 반대로 감독님 입장에서는 딱 오! 캐릭터랑 되게 잘 맞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어, 사실 저는 응. 처음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디션장에서 욕만 써있는 대본이 있더라고요 근데 5분도 안 되는 시간동안 읽었어? 해! 이러셔가지고 <웃음> 그 짧은 시간 동안 <웃음> 했는데 제가 욕을 하긴 하지만 안 어울려서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어, 죄송합니다 이 작품을 하게 된다면 자, 욕 잘하는 친구한테 욕을 배워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<웃음> 아직 나왔거든요. 같은 욕을 해도 이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안 어울리는 사람이 <웃음> 네, 있거든요 그래서 네. 이제 촬영을 준비하면서 욕을 욕쟁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빨래를 개면서 욕하고 <웃음> 막. 아 <웃음> 부모님이 너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괜찮았어요? 동생이 많이 놀래가지고, <웃음> 누나가 이상하다고 <웃음> 그랬었는데, 이제 인간 수업을 만나고, 그리고 김진민 감독님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, 또 깨닫고, 또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과정을 음. 이렇게 담아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. 그리고 많은 선배님들과 또 동료 배우분들이 너무 잘 이끌어 주셔서 그리고 또 감독님이 믿고 그리고 맡겨주시고 기다려 주셨거든요 항상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은 순간이에요 네. 또 배우로서 정다빈씨의 다음 작품이 또더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